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3월 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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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따야 읽으시고 가능하면 소리내어서 함께 읽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건데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랏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의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다주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들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혜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죄악과 타락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약탈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시며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벌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키시며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미가에서, 미가서에서 나오는 이들의 죄악은 사실 입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흉악스럽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기적이며 하나님은 없고 오직 욕망과 욕심만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온갖 우상숭배와 종교적 타락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도덕적 타락과 쾌락을 쫓게 하였고요. 나라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끌어 가야 할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약자들을 약탈하며 하나님께서 결코 사고 팔지 말라고 하셨던 땅까지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고파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7장 1절에 미가 선지자는 재앙이로, 재앙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는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은 선한 사람을 눈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또, 정직한 사람도 없으며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뱃속만 차리는 것이죠. 상대방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편안함이나 힘을 과시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감을 누리려고 자기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짓밟고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고요. 받지 않으면 너만 깨끗해? 너만 잘랐어? 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당시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 없었으면 당시에 선한 자도 가시와 같고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원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이 완전히 깨진 것이죠. 가정의 질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도 완전히 무너져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와 싸우고 부모님과 연을 끌어 끊어버리는 일들이 아주 수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못 끼치는 그대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우상숭배를 했고 음란했고 쾌락을 쫓았으며 약한 자를 약탈하고 짓밟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 행해야 할 권력자들은 정의롭지 못했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였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윤례를 지켜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돈이 주는 편안함과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죄를 말미암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며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너로 인해 축복이 근원,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실현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수 있는 것이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들 스스로 우상을 섬기며 죄의 본성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일으키셔서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부모가, 그들의 부모가 죽고, 내 아내와 자녀가 노예로 끌려가 팔려나가고, 나의 집과 밭이 불타버리고, 나의 재산은 모두 약탈당하였습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삶의 전무였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죠 혼자가 되었고 나의 자녀는 나의 아내는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죄를 지었다지만 너무나도 혹독한 결과입니다 견딜 수 없고 살아갈 힘조차도 사라진 참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그들의 죄를 물으셔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를 죄로 단죄하지 않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물으시고 단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방의 그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물으시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벌하시고 정죄하시며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나를 실망시켰으니까 너를 죄를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더러워졌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다시 정결한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거룩한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언제든지 원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으로 인해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다면 나의 모든 죄를 제물에 전가시켜 제물이 죽고 태워짐으로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나는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아무 죄 없는 흠 없는 정결하고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과 의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로 말미야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의의시고 회복시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크심을 맛보고 지옥과 같은 이땅 가운데 기쁨과 희락과 평광이 넘치는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죄와 전혀 관계없는 정결하고 거룩하시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절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서 추치스러운 방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고통에서 기쁨과 희락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깊은 바다에 던져졌고 그 누구도 나의 죄값을 물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거룩하고 우로운 자가 되었고 언제든지 주의 얼굴을 구하면 그분의 얼굴을 보며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피조물을 자신 스스로를, 스스로를 버리기까지 사랑한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며 시간과 시간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모멸감과 죽음을 넉넉히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때가 영광을 받은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 십자가가 수치였고 무능력이었고 오멸감의 극치였지만 예수님은 그, 그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복음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할 평안과 기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세상에서 찾습니다. 돈에서 찾습니다. 명예로 찾습니다. 권력으로 찾습니다. 돈 자랑을 하면서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시도합니다.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짓누르고 소위 갑질을 하면서 나의 가치와 능력을 과시하고 만족감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고요?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드리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사랑의 상징인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 내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그 사랑, 나의 허물과 죄 나의 연약함과 고약한 악취로 진동하는 나의 깊숙한 내면 가운데 있는 진짜 나의 모습을 넉넉히 덮고 흰눈과 같이 정결게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베푸셔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쳐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감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마음과 생각에 새기길, 원, 새기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주님과 같은 분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주님 당신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주님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신 분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주님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정죄로부터 더욱 자유, 자유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